아, 내가 그렇게까지 못 해먹겠다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여러분안 됩니다. 여러분, 알량한 양심 있는 분들 있죠? 양심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순간에 꼭 양심에 발목 잡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가난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권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안 돼요. 안될 거예요. 왜냐? 소시오의 밥이 될 거예요, 어차피. 왜? 알량한 양심 때문에 결정적일 때여러분의 행동에 장애가 있어요. 소시오한테 일혀요 쟤는 이렇게 하면 차마 거절 못할 거야. 여러분 강호순 같은 사람들이 차량으로 여성들을 태워서 죽이고 할때그 차를 왜타 그러는데요. 여러분 양심을 이용해서 타게 합니다. 차 타세요. 어, 그 밤인데 혼자 가시면 위험하잖아요. 타세요. 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아, 가세요. 전 괜찮습니다. 아, 그 자기가 알아서 선수 칩니다. 아그 지금 위험할 것 같으면 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 저를 나쁜 사람으로 좀 보시는 거죠? 이렇게 몰아가요. 그럼 이쪽이 미안해서 타요. 아 내가 사람을 너무 나쁘게... 여러분, 아, 여기서 양심이 있으면 장하는 거예요. 양심 없어야 돼요. 뭐, 뭐 지랄을 하냐고... 뭐, <웃음> 그러니까 여기서 양심이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한테 왜 당하는지 아세요? 일반인들이. 알량한 양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계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아까 그런 상황, 살인마랑 대화를 하고 보이스피싱이 말을 걸어올 때 양심 육바람이를 조금 공부하시면요. 이 사람은 소시오라는 거알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말을 하건 지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라 판단이 빨리 서요. 그러면 이 사람 말에 더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뭔가 수작을 걸어오는 거난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올바른 방어운전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거짓말에서라도 빠져나오고 끝내야 돼요. 이게 이 판단을 빨리 못 하는 게, 아,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되게 또 착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세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소리 듣고 싶어 하고, 착하다말 듣고 싶어. 그 애들 도저 친구가 참 착해. 그러면 괜히 조심해서 걷습니다. 착하다니까 기대치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나도 착해져야 돼. 사람들끼리 욕해요. 얼마나 이게 문제는. 소시오들은, 머리 좋은 소시오들은 이걸 다 읽어냅니다. 사이코패스들도 다 이거 알아요. 이걸 가지고 술을 놓습니다 그럼 거기 안 당하시려면 여러분 육바람일을 제대로 아시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뭐 십지보살되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람일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보고 저 사람이 하는 육바람일은 가짜 육바람일이다. 저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라 판단이 빨리 서야 도망갈 국리를 빨리 해요. 발바딱 빼겠다는 각오하고 어 집에서 전화 왔네요 하고 그냥 전화 받고 가 버리든가 뭐 뭔가 수를 내야 돼요. 빨리 이 상황은 피해야 된다. 요판단이 안 서면 망설이다가는 망설이면 틈을 보이는 거고 저쪽에서 틈을 파고 들면